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밤 TV 밤에 는곳입니다 오늘 다름 아니고 제가 이제 오버워치 영상을 공략중심의 영상을 안올릴 겁니다 네,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게임하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유저 하나 떠나기보다는 그냥 신규로 뭐 나올때만 제가 안내공주 올리겠습니다 일단, 아, 브금 잠시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즌 때 일단 3,800, 3,108점을 유지해서 이제 다이아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예, 저도 많이 힘들게 올라왔죠. 예.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도 1시즌 때는 70점까지 올라가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 첫번째 두번째, 재밌게 게임 플레이하기 위해서 세번째, 게임하면서 나만의 만족감을 가지려고 그리고 이제 네번째 뭐 그래픽의 화려함과 그런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그래픽카드 뭐내 최고 최고 옵션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게임을 샀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블리자들를 사랑해서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게임이 좀 많이 힘듭니다 예 네. 제가 멘탈이 나가서 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멘탈이 떠나서 저도, 저도 지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점수 가능성 있는데, 뭐, 이거 보고 심해라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신지 않습니다. 제 게임이니까요. 게임을 저는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초반에, 어, 1시즌 경쟁전 없었을 때, 빠데 했을 때의 오버워치는 정말 제가 본 오버워치 중에 최고였어요. 내가 무슨 피규어라든 존중해줬고요, 사람들이. 예,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재밌겠게 했어요. 무슨 픽을 하던 증복 픽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았고 트레이서 뭐 여섯 명이다 <웃음> 6대6, 6대6 라인전도 했고 우리 우리 멤버분들 기억나죠? 예전에 클랜전할때 네. <웃음> 그런 많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윈스턴도 6대6으로 싸우고 아, 그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을.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신분들. 문득 진짜 뭐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예. 갑자기 게임을 하기 싫어졌어요 제가 예. 요즘 뭐, 뭐.. 아마 다들 경쟁 뛰어보시.. 뛰어보신 분들이으면 이제 아실겁니다 픽.. 픽부터 싸움 예. 픽률에 뭐 한조나오면.. 한조도 챔프입니다 예. 한조를 커버하는게 아닙니다 한조도 챔프인데 잘하셔야 된다 저는 이, 기준부터, 이 기준부터가 이기준부터 솔직히 좀 마음에 안들어요 예 제가 한조를 하고싶은데 꼭 잘해야만 된다 왜냐 니가 경쟁이 왔 왔으, 왔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캐릭터를 한 개만 파서 쭉온 사람은 그래 매크리를 한개한 개를 한80몇 시간 했어요. 당연히 매크리를 잘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용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경쟁에서 짓밟아버리거나 빠데에서는 연습이 안됩니다. 빠데에서 연습이 되는 시, 제시름도 있을텐데 빠데나 경쟁이랑 많이 달라요. 픽, 픽이 증폭이 되고 빠데는 경쟁은 픽이 하나니까요. 예 네. 이분이 한조를 계속 안해가면 커갈 수가 없어요 한조 커버 아닙니다 똑같아요 라인도 계속 안하면은 실력 늦춰집니다 예, 그거예요 다들 난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개인적으로 높이 올라가시려고 하는건 아니겠는데 아 전부 다 프로게이머 되시려고 그런 겁니까? 저는 질문을 하나 질문을 하나 하고 나하 싶어요 전부 다 프로게이머 지망계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때문에 도대체 올라가려고 올라가는건 나쁘진 않은데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왜 남까지 피해를 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럼 이러겠죠. 님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욕을 하는 거잖아. 욕을 하는 거다. 우리, 우리가 욕을 한다. 이런 분들 이, 이 있을 거예요. 진짜이신 분들 중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럼 파티를 하세요. 음? 네. 제가 만약에 님들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당연히 안 맞, 안 맞, 아, 당연히 맞지 않는 거 당연해요. 그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표현하지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 게임 하나 메이플 스토리가 있다고 써요. 우리 대국민 게임 한때는 대국민 게임 아니었습니까? 메이플 스토리가? <웃음> 메이플 한다 치면은 제가 말한 게 12렙이에요. 1 12랩. 1렙 12렙짜리 마법사를 키우고 있는데 고렙짜리가 왔어. 고렙짜리가 왔어. 파티를 해. 근데 그 필드에 몬스터가 겁나 큰게 떴어. 나는 당연히 쩔레비이니까 딜이 안가는게 당연해 그쵸? 그쵸? 맞잖아요 내1 3레벨인데6 0렙짜리 어떻게 잡아? 근데 100레벨은, 100레벨은 당연히 딜이, 딜이 가겠지 그치? 근데 100레벨, 100, 100레벨이 릅니다아니왜 이렇게 못 잡냐? 병신이냐? 기분 나쁘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나는 경험이 없는데 고렙짜리가 나한테 뭐라 뭐라 하네? 어? <웃음> 어찌 보면은요 이 게임상의 운영이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을거예요뭐 롤부터 해가지고 아, 이, 이, 이런 게임 당연히 이렇게 하는거 아니냐 응. 어. 예. 전 그래서 제가 그냥 오버워치 공략적으로 안올려 합니다 예. 당연히 제가 이 말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 이러시겠죠 그러면 너만 그러니까 나가라 나는 졸라 진지하게 하는 게임 좋다 나가라 어. 그런게 싫으면 나가야죠, 애초에 뭐로 게임합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 있을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략적으로는 안올리려 합니다. 경쟁전에서 저를 보는,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솔플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그렇죠? 좀, 현실이 좀 아깝습니다. 좀 이런 재밌는 게임을 망치기보다는요. 이게 임 어떤 게임의 한 밸런스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게임의... 솔직히, 우리 이제 멤버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버워치가 좀 요즘에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 분씩 뭐. <웃음> 요새? 네, 악동형 먼저 말씀해주세요 요새 실현권은 일단은 픽 문제가 제일 크고 어떻게 보면은 픽싸움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먼저 이제 뭐, 나도 그렇고 뭐, 먼저 딜러하고 싶은 사람은 초반에 딜러를 빠르게 고르잖아 그쵸 그럼 이제 후반에 보신 분들이 아, 저분 딜러뭐 잘하시게 믿고 뭐, 후반에 픽을 뭐 탱이든 힐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누구나 그냥 다 딜러고 자기 딜러 한좀막 던지겠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우 제일 큰 거는 남탓이지 <웃음> 뭐탱 해줬는데 딜러가 뭐탱왜 이렇게 못하냐 남탓 하고 있고 그쵸 탱들은 뭐 딜러들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오늘 갑자기 만나서 그 게임을 하는데 합이 맞을 순 없단 말이야 바로바로 바로. 근데 그게...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하니까 아니 그 사람도 하기 쉽겠지만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더 하기 싫지 아니 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하고 이거죠 게임, 핑 게임 이제 처음 만나서 맞추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분들의 성격까지 다 맞춰줄 예,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런, 저런, 여러분들 우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웃음> 처음 만나신 분들 성격, 성격 마인드까지 다 맞춰줍니까 뭐 세상에 사이코 많다 하는데, 저는 사이코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들 개인마다 인격이 있고, 포, 인, 인품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 갔다가 진짜 화내는 걸좀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요즘 스트리밍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예. 저는 솔직하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게, 이게 참이 게임이 적응하다 보니까, 주변,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욕설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 처음에 욕을 안 썼습니다. 로봇치 때. 맞아. 한 번도 안 썼어요, 저. 진짜로. 이건, 자, 이건, 이거는 예. 제가 길백합니다 근데 이 게임하면서 진짜 입에 담지 않는 욕까지 제가 다하더라고요저 어느새 저, 저, 저를 다시 보게하니까와나 욕하고 있네 와 이거 시청자분들 좀말면좀 좀 약간 그렇던데 내 인성이 드러워지지 않을까 겁나더라고요오래 겁났어요 겁났어요 내가 인품이 떨어지니까요 네. 이분들을 이분들은 내 게임 내가 하는 게임 플레이를 불러왔는데 이 사람이 욕을 엄청나게 보기 싫죠, 당연히. 욕들을 오.. 욕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아니니깐요. 호두는 뭐.. 겪은 거 있니? 어쩌보면 저도 오버워치에 재미가 떨어진 게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팀플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그렇다 칠수 있는데 멘탈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맞아. 그냥 누가 한조한 한 사람.. 한조만한 100시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조를 골라. 근데 그걸 안 보고 아, 한조네? 나 안해. 한조 빼면 할게. 막 이런식이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런건 다 당연히 존중합니다. 몇시간 이상하면은 아, 든든하죠. 당연히. 아, 이분 그래프에 좋게 나타나있네. 믿을만 하겠네. 저 같은 경우는 한조 밀어줍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건 그거죠. 하다가 안되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치, 하다가 안되면 바꿔야지. 하다가 안되면은 당연히 바꿔야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 경쟁전이니까 진지한게 그거니까음 예, 네, 그렇죠 선픽을 딜러로 잡았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 딜, 딜러분이 딜을 좀잘못 넣으셔가지고 수비가 안 뚫립니다 네, 그럴 땐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저 딜러 처음 픽했는데 좀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좀 하실래요? 제가 루시아 할게요. 한명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 그래요? 그치? 욕, 욕설 안 하면 절대 욕설 안해 그렇게 말하면은 선도나서시면 누가 욕을 합니까? 맞아, 맞아. 정말 아니, 그럼 좋죠 저분이 딜을 못해서 저런다는데 감사하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딜못 넣는 걸딱 보여가지고 아저 아직 딜잘못 못 넣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캐릭 안되세요? 이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말로 말 그냥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고집을 부리시니까 모든 분들이 이래버리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왜 나한테만 그래? 맞아 보이는데 저도 이제 근데 해마는 좀 없는 게 저도 처음에는 루시우가 남았는데 루시우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수있니다저 프로필 보시면요 아 저는 진짜 프로필 보시면은 뭘 떠나서 루시우를 안 했어요 진짜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웃음> 네, 루시우도 확실히 그거야 루시우도 하던 사람이 해야 돼안 하던 사람이야 안한 사람이 하면은 앞장 가서 잘려요 궁도, 궁도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고 그냥 공세만 주면 차는 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일단은 좀 문제가 많아요. 오버워치의 문제 또 이제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 간의 문제. 그러니까 오버워치 문제는 또 이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아에서 게임을 하기 힘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집어고 있어요. 네. 지금 매도 메시지 <웃음> 오늘 어때야? 아, 10월 10, 11월 2016년 11월 3일이네요. 이 날짜로 지금 계속 다집보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저는 진짜 지금 솔직히 오버워치를 원래 접으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유튜브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요 안 접었어요 네. 왜냐 유튜브 일단 보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확 접어버리면 은 이분들은 실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오버워치 때문에 구독했는데 왜 이분은 갑자기 유튜브에 안 올리시지? 아, 좀 실망이네 구독 취소 네. 구독 취소를 떠나서 이건 좀얘기가 아니죠 그죠 내 아까 무슨얘기 말았지 잠시 기억 안난다 무슨얘기.. <웃음> <얘기했니? 웃음> 무슨얘기지 내가 날짜.. 아 맞다 자 오버워치 다치 문제죠? 그죠자 일단 오버워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서버관리가 너무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다들 대부분 인정하시는 부분이겁니다 네 오늘도 터졌잖아요 서버, 서버 문제가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아 저는 진짜 환불 받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되면요 제가 오버워치 하는 이유 돌아가워서요 솔직히 요즘에 예 제가 저는 저같은 경우는 그 뭐였지 예전에 에디션인가? 에디션이라고 하나? 69,000원 네 7만, 오리진 에디션 예, 오리진 에디션을 샀어요 저같은 경우는 근데 사놓고나서 정말 실망감 있는게 저는 PC방 무료화 안할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진짜로 에게 예, PC방 무료화를 안할줄 알았어요 근데 PC방 무료화 혜택 주죠 그죠 PC방 가봤습니다 와 무료화뿐만 아니데요? <웃음> 7만 얼마짜리 할수 있는 분들 스킨까지 다 주대요 와..이건 뭐지? 뭔가 뒤에서 뒤통수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장난하자는 건가? 이런 기분 예 근데 오히려 더 쩌는 건 뭐, 뭐지 아십니까? 이번에 할로윈데이 특집입니다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스킨보다 더 좋은 게 나왔네? 와..쩐다? 그쵸? <웃음> 아 그럴 순 있어 와 근데 좀 아닌 것같아 7만 얼마짜리 에디션을 주고 샀는데 어, 어, 어떻게 할로윈데이 때 있는게 더 좋아 그리고 또 웃긴거는 전리품 안사도 안사도 게임 많이 게임만 많이 하시면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할로윈데이 특정 스킨 전, 전설급이 뜹니다 운 들어오신 분들은 안될텐데 여튼 뜹니다 예그리고 진짜 뭐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리자들을 사랑하시거나 아마 게임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텐데요. 재밌거나. 저는 이제부터 공략 영상은 안, 올리, 안 올리고요. 오버워치 신, 신규로 뭐 올라오는 손보라나 그런, 그런 영상 올릴 거고. 웬만하면 다른 게임으로 여러분들한테 안 나고 싶어요. 좀 힐링되고, 마음에 힐링이 되고, 아, 내가 이제 학업 스트레스, 뭐 직장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거 풀게임 없나. 그런 걸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막 갈라는 FPS 전문 종합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을. 저 FPS 종합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버워치 전문 아닙니다. 예전에 오버워치 전문이었는데, 어느새가 채널 로고가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지 좀 됐을 거예요. 그거 아시길 바라요. 오버워치만 보러 오신 분들은 큰 착각이십니다. 구독을 취소해드립니다. 예. 네. 저는 종합 FPS 전문 종합 게임 채널이고요. 예. 네. 여러분들, 그 총게임, 의 모든 부류를 방송할 거고. 예, 그걸 위해서 우리 멤버 측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오버워치를 뒷사는 건 아닙니다. 진짜 게임하면서 좀 이런 게 안타깝다 이거죠. 예, 처음에 재밌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할 게임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MMORPG 계열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요. 어찌 보면 거기 그겁니다, 여러분들. <웃음> 다른 거 없고, 여러분들,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예, 힘내시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재밌는 게임 하나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추천해 드릴게요. 오버워치 하시다가 멘탈 나가신 분들 중간에 한번 나오 나오셔 가지고 이런 게임도 해 보셨으면 하는 게임들 추천하겠습니다. 제, 제 이제 긴 연설이죠? <웃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의 의견하고 이제 오늘 멤버의 의견을 좀 한번 토이토이 토의 토이, 토이? 토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해줘요 빠이빠이빠이 빠이 빠이 해줘야지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들 힘내세요 저는 오버워치 디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저하고는 안 맞는 게임 같아서요 네, 그동안 오버워치 공략적으로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